many days in the r s s o t a g l i m s s u t s h o u o 잘 보여요? 보여잘 보여요? 저 역시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연씨 행복해요? 뭐딴게 행복이요?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지 천천히 거철지 당신하고 나고 응. 건강하고 응. 이런 일 나와서 좋은 거 보고 만난 응. 거 먹고 응. 그게 행복이잖아? 아 나도 그때 너무 좋았죠 어제는 아 너무 많이 벌어가고 근데 이만도 아, 가까이 벌었어? 아, 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서요 어? 음, 피곤하지 않고 너무너무. 너무 좋네 음. 음. 브이고도 찍고 이거 오래간만에 찍어보네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찍네 <웃음> 근데 머리도 그냥 어제 감고 그냥 자가지고 엉망이 나도 엉망이지 얼굴도 엉망이아 근데 저거 봐 음? 찔레꽃이 광양전환 광양전환 <웃음> 찔레꽃. 음. 찔레꽃. 찔레꽃 어우 냄새 좀 봐라 이게 냄새가 이렇게 나요. 어, 찔레꽃 이잘 보여요. 찔레꽃, 찔레꽃 잘 보여. 아, 아, 여기도 모대기도 편네. 음. 음. 아, 냄새 좋다. 자, 아, 여기는 발각정인데 아, 이거 많네. 일찍도 일어나 가지고 나 그냥.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가 참 음. 멋있습니다. 또 같이 고 찔레꽃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자, 여기 이제 둘레길로 갑니다. 오케이. 잘 보이나 보세요. <웃음> 잘 보여요. 여기가 어딘가? 남원, 큰공 대한경승지, 대한경승지 종합 안내도. 여기가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처럼 터널이 생겼든이 소리구나. 아, 그래서 이 소리구나. 얘기가 되게 좋다고. 어제, 배양구만 여기 가보라고 했잖아. 응. 여기에, 응. 여기는 무슨 응. 추장 얼굴이란. 인디언 추장 얼굴. 여기는 응. 떨어지는 고막. 고막. 굴렁굴? 응, 호두암. 호두암, 유두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그래 음. 자 짜자잔 어우 새소리도 좋고 오 여기 짱짱해요 여기 이제 스피니까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네 여기는 혼자로 못되기 좋다 음. 음. 큰일 나요 아 좋다. 이 둘레길과 응. 의계 아, 이이 응. 나무 냄새 좀 봐요. 응. 와 이거 좋다. 그치응 너무 좋은데. 응. 아 터널 나왔다. 응. 꽃 냄새 좀. 응. 새들이 반기네 아주. 오. 응. 응. 파도 소리가. 너무 음, 좋죠? 응. 음, 무서워. 음, 음, 저걸, 음? 저것만 그냥 갖다 놓고 찍어도 돼. 그래. 요 너무 음, 맛있어요 이거 터널. 나무 아, 좀, 이게. 나무가 기름이 음, 잘 자르네. 몸에, 음? 몸에 이게 좋은 나무야. 이게? 어, 그래, 그래, 기름. 어, 기름이 전에, 잘 자르네. 여기 원래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보니 음, 좋네. 음. 화면 잘 봐요? 네. 화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저님만들어도 마음이 막 넘어졌네. 음. 저기, 저기 아, 여기 도 좀. 여보, 이게, 네. 와, 물살이 쎄졌죠? 어, 이제 오늘 비 온다고 했잖아요. <웃음> 아, 저기 무슨 펜션이야? 살 거예요? 예. 거기 화면이 잘 보이네. 잘 아, 보여요. 와, 저 펜션이야. 아 바람도 아주 첫째다요 어제 뭐, 기가 어디야? 음. 짜장맛있던데 <웃음> <놀람> 예. 예. 거기 진이나오는 이게 침대에 나올 때는 이게 불편한 것같아도 나오면 공기가 좋아가지고 좋은데, 그렇죠? 너무 좋지. 천 바다도 잘 보이고. 이게 나무가 저기 키큰 사람은 얼굴 다 컸네. 음. 공간을 좋아가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자꾸 올랐었구나. 응? 여기를 자꾸 갔었나 봐. 어제도 했죠 어제 도 여보, 이것좀 기름이 잘잡네 아, 예, 진짜 잘 잡아. 나냥 기름이. 이게 어떻게 기름 발렁 놓은 것 같네? 여기 왜컴컴허지컴컴허 컴컴업이 이제 불이 꺼졌잖아요. 아. 낮에도 여기는 컴컴하게 생겼어. 하늘이 안 보이잖아. 음. 그죠아 음. 좋다. 아우, 맑은 물기 이렇게 맛있어. 뒤로 가요 여기 정글마냥 이 나무도 막 늘어졌네 음. 아 아우. 무슨 냄새난다꽃 찔레꽃 <웃음> <웃음> 여기, 여기가 찔레꽃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찔레꽃 장비가 엄청 많아 이 <웃음> 나무도 깎아 놓은 거 봐.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거죠. 꺾어 놨. 깎어 놨네. 이게, 이게 철쭉이야. 철쭉. 철축. 잘랐었네. 전제했네 응, 철쭉나 파도 소리. 벌써. 얘가 그렇게 좋다우니까. 이 힐링이 된다더니 진짜. 이렇게 되네. 간간히 이렇게 좀 음. 쉼터를 해놨네 여기는 오르막이네 응 음. 앉아서 사진이지 예. 네. 바람이 습도까지 있네요오 여기는 음. 오늘 음. 음. 비가 온 다음에 조 움직이는게 좋아요 음. 음. 어우 또 깜깜해졌어 와우, 여기, 여기완 이제 토골이네, 토골. 토골. 어. 잘, 잘 보여요? 보여요 아유, 잘 보여요. 저 끝에까지 터널이여기나 토너비. 여 엄청 토래돼 여기가 토 이거 여기게토나무 여기가 토너비. 여기가 토너비. 소나무토가토직비 여기가 토너비. 천기가토가토 아 여기 펜션이네. 음. 펜션이 어디요? 음, 펜션이 그래. 펜션이 아니고 지금. 와 아, 찔레꽃 있으니까 또 냄새 나. 음, 찔레꽃 냄새나에 음. 음. 아주 오. 엄청 향이 짙고 아 음. 바다 좀 보세요. 네. 여기는 제주 앞바다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 여기가 좋다. 음, 찔렀고. 우와, 여기 밑에는 막 파도가 되게 때리네. 음. 여기도 이렇게 앉아있는 실체네. 음. 근데 앞에가 다 가려졌네요. 나무 때문에. 음. 헉, 저거 좀봐룡 저거 뭐야, 공룡이네? 그럼 어. 무슨 공룡 있어요? 응, 음, 공룡들있 우와, 손으로, 손가락으로 받치고 음, 있네. 아우, 거오자교 같아. 나라니 나란히, 나란히 걸읍시다 당신과 나는 평생 동지 잠잘 때 조용히 데려가요 자 우리가 왔던 길을 봅니다 저유도화 네, 꽁냥이예요 저 여기? 네, 예, 예, 유두 음, 이게, 저기, 완전히, 외국에 온것 같죠? 응, 음, 외국에 온것 같네. 음. 저, 저것도, 여기는 아, 이거 발 음. 조심해, 발 꼴통꼴통. 아, 여기도 또 내려가는 데가 있네. 응. 음. 네? 곳곳이. 바다로? 예. 음. 아, 어, 여기. 음. 이따 오면서. 내려가보자. 두 군데, 두 군데. 아, 여기가 더 멋있다. 음. 아, 아유, 잘 보여요? 음, 잘 보이죠. 예. 잘 찍히는 거예요? 네, 잘 찍혀요. 응, 찍히네. 응. 와, 여기 좀 와... 여기가 뭐다뭐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유두암, 유두암. 유두암. <웃음> 후두암, 유두암. 아니 무슨 뭐암 이름 갖다 댄거 같아? 응. 후두암? 후두암유두암 <웃음> 유두암은 저담이네. 유두암. 후두암은 포두암은. 유두, <웃음> <저 다음이네. 웃음> 목구멍암이고 왜 이름도 이렇게 지었디야 비기 싫게 그죠? 응자 여기 또터널인제다 터널로, 터널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주도에 오시지 못한 분들 서귀포시 남원읍입니다, 여기가. 지역은 남원읍이라는 거만 알고, 무슨 니는 모르겠네. 11-14라는 것 같은데. 여기 선에. 아, 저거 보여? 몽님씨? 멍님몽이 아니에요? 아니, 몽님. 몽림. 이건 몽멍이 <웃음> 아, 아니에요. 화초야. 화초. 그렇죠? 아 당신은 시골 출신이라 아는 것많아 나도. 아주 깡촌 출신인데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모르는게 너무 많아 그러게 네, 구석구석 내려가는데도 많이 있네 안 앉을, 앉을 수 있게 해 놓고 여기도 내려갈까요? 잠깐 그래 고기, 거기서 거기 바다 보이게끔 해놓은거야요 조심해요 응단유 아, 솜차 이게 꼬르스나 아이 여기 거미 좀찾았네 그렇지 근데 바다야 바다 바다 보는 거 아이고 응. 아 멋있습니다 여기도 또 오솔길 있어요? 여기는 못 들어가요 아, 이제. 어. 살살 탈 거예요. 서서 이렇게 오메서 이게 옆모습이 인디안, 인디안 머리라고. 음. 여기 아, 옆에. 그래서... 코, 코 있고. 음. 저 뒤도. 이마 음. 있고. 음. 코 있고. 음. 그렇지. 자, 끌려봐요. 아유, 잘 돌려봐요. 아유, 저수 잘떴네 <웃음> 아유. 자, 거기 등이 는거 보여요? 많이 가려졌어요 완전히? 응. 아까는 꿀꿀 좀 했네요 오어 여기 제주 바다를 보면서 어디 기원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한번 해봐 기원하고 싶은 얘기요? 네우 가족 건강도 대단한 일이 다하고 응. 응. 응. 응. 주변에 응. 응. 알고 지내는 지인들 다 건강하고 긍정나는 응. 응. 응. 한국 한이인만의지다른이 마음은 천사같아 아니 우리가 또 주변에 어. 또, 아는 그, 그, 그, 그, 그, 지인들잘대하는 서로가 만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구나, 그. 네, 근데 우리 도안 되고 불편하잖아요 잘돼잘돼안서보 또또 응. 나는 특히 또음이여려가고 응. 이렇게 안 되는데 가슴이 먼저 아프라라그 근데 이 파도가 이 바위에 방향전환, 방향전환, 파도가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 이게, 이 우리 제주도 바위는 물을 빨아, 금방 빨아먹는 거야. 빨아들여. 무슨, 무슨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피운 적은 아마 금방 새끼처럼 빠지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응. 음, 이거 음. 봐. 이물 색깔 좀 봐요. 옥, 색깔 나죠. 그치, 옥 색깔. 물 음, 색깔이 음. 옥 색깔 나고 너무 좋다. 근데 가슴이 팍 트이고 넘어졌네. 여기가 제대도 가다가 이 비린내가 안 나는데. 거기 응. 음. 거기가 없나 봐. 이 비린내가 불 나는데, 비린내가 안 나는데. 뒤도오세요 앞으로 가세요. 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저쪽으로 향해. 저쪽으 향해서 좀좀 친해. 네, 과연,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그럼 저기로 나가자. 아. 천천히 갑시다, 숨차. 많이 걸어왔네. 이게 한 바퀴 도는 음. 거예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뭐 그냥 도로 온 길로 가야지. 아니게요 이게 응. 그, 그, 도로, 도로. 그, 그 도로로 나올 거 아니? 아니요. 도로 이 길로 가요 저기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겼다는 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응, 여기. 네, 응, 여기 네. 저기가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겼다 여기네, 거. 맞네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앞에 전경이 여기 맞네요 아, 그렇구나. 한반도 지도 자, 여기가 잘 보여요? 응. 한반도 한반도 지도처럼 생긴 곳이라고 해서 원래 오코스네 원래 오코스네 남국의 해안 절정 남원의 큰 바위 방어리가 바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오뚝 서 있는 언덕이라고 해서 붙여진 큰엉었는데이곳은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져 있는 약 1.5km의 산책로 중 탄성을 자내는 곳이기도하다. 정면을 바라보면 산책로를 둘러싼 좌우 나뭇 가지 사이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풍상을 볼수 있어 이곳을 지나는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자, 그 지금... 네, 왜 한반도 지도는. 아, 벌레 있어요? 음. 이 벌레들이 그냥 나도 주렁주렁. 아이고 우리 대 잡았으면 훨씬 낫겠네. 돌아가도 한 반도 지도 같죠? 보여요? 음. 음. 한 반도 지도예요.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똑같아요, 그치요? 네. 지도를 지났어요. 네. <웃음> 아니 지금 뚫고 <끓고> 가요. 그래요? 뚫고 가. 아이고 우리 말만 이게 정직해요. <웃음> 좋다. 음. 여기가 그냥 뒤로 와요. <웃음> 여기서는 뭐가 그래서 그렇게 급해서 앞으로 가요? 항상 죽을 때도 뒤로 가요? <웃음>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는 여기는 저기 혼도로 콘도. 통해져 있는 길이 <웃음> 아, 맑은 공기 좀시커바세야지 큰 큰옥, 언, 큰 언이네. 응. 우리가 이제 큰 언까지 왔어요. 응. 아 저기봐요. 응. 와, 여기서 멋있네. 응. 아, 이제 선도 앞에 몇, 몇 분, 몇 분쯤 왔어요 위에? 41분 25초. 어, 아, 41분 동안이 피를 들고 왔더니 넘어. 응. 이제 여기 에 삼각대가 있으면 딱받치면 되는데 응. 삼각대를 여기 안 받자. 분의 구독자님들, 여기 마무리 <웃음> 여기까지 걸어온 소감은? 어 여기까지 내가 어저께부터 여기로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로 오니까 잘잘 잘 왔네. 좋죠? 예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음, 공기도 좋고. 음. 그러니까. 오늘은 운동도 좀한4 0분 가면은, 1한 음. 시간 한? 시간 몇 분이, 20분이 다 걸려. 예. 한 시간 한, 한, 음. 네. 음. 한, 좀 시간 그, 한 50분 정도. 예, 네. 그렇게 걸리던데. 음. 한 시간 50분 정도. 자, 우리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 만두 후. 네, 다음에 봬요 <웃음> 자, 종료.